안녕하세요. 조일팸입니다 먼저 테슬라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fsd를 만 불에서 12000불로 가격 인상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1월 17일부터 만 불에서 12000불로 인상한다고 트위터 를 통해 말했습니다. fsd 가격 인상은 2020년 10월에 8000불에서 만불로 올린 후 1년 3개월 만의 인상입니다. 인상 후 테슬라는 fsd 베타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안전점수가 높은 테슬라 오너들에게 베타를 제공하기 시작 했습니다. 저희는 10월 말에 99점을 받아 fsd 베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fsd 버전 10.3.1부터 사용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fsd는 현재 레벨 2 단계입니다. 부분적 자율주행 단계로 핸들 조작과 가속 그리고 감속 기능을 지원하는 단계입니다. 레벨 2 단계는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언제나 차량을 제어할 준비를 하여 야 합니다. 이번 가격인상은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미국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2년에 자율주행 4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국에서 테슬라 모델3의 기록적 판매량에 힘입어 영국 전기차 비중이 11.6%로 상승했습니다. 휘발유 차량을 포함한 전체 차량 중 판매 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유럽에서는 모델Y가 소규모 시장에서 신기록을 달성 중입니다. 상하이 공장 인력을 50% 증가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량이 50% 증가하여 100만대 생산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월 말에 테슬라 세미트럭이 펩시 에 인도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펩시 공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펩시 공장 이곳저곳에 세미트럭 전용 메가차저가 설치되고 있는 사진을 볼수 있습니다. 사진을 촬영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펩시 공장의 메가차저의 기반시설이 여기저기 설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1월 말에 세미트럭이 인도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루머의 출처는 펩시에서 직접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번주 테슬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fsd 버전 10.8 업데이트 후 지금까지 촬영한 저희 펜카의 fsd 영상을 보시겠습니다.